오늘은 아이랜드 방송이 최종화 12화가 끝난 날이고 h 하이 e 는 최종 대뷔주 7명이 발표된 날이다 일단 솔직히 파트 1 때는 시간이 진짜 안 갔는데 파트 2 되고 나서는 사람이 12명으로 시작하고, 이제 한 명씩 진짜 빠져나가는 거여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진짜 빨리 갔던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세 번째 테스트까지만 해도 되게 빨리 갔는데, 마지막 그 10일 주어진 콜링을 하는 그 파이널 테스트가 유난히 시간이 안 갔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시간이, 시간이, 아, 한 5일? 5일 전까지만 해도 아직도 5일 남았네. 이런 생각으로 그 아이랜드에서 연습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오늘 이제 데뷔조가 결성이 되고 이렇게 숙소에 와 있는 걸 보니까 진짜 시간이 진짜 빠르는것 같다. 음... 솔직히 무대는 리허설도 해보고 했는데 생방이어서 뭔가 되게 떨렸고 음 그리고 방탄선년단 선배님들이랑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선배님들께서 응원도 직접 현장으로 와주셔서 되게 뭔가 무대를 할때더 힘이 났던 것 같다 그리고 섬탄소년단 선배님, 정국 선배님께서 딱 칭찬을 해주셔서 진짜 기분이 엄청 좋았다. 뭔가 아이랜드... 아, 어쨌든 기분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특히 정국 선배님을 더 정국 선배님 팬인데 그렇게 딱 칭찬을 받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뭔가 오, 오늘이 마지막 아일랜드 마지막 날이었는데 데뷔를 하기 위해서 아일랜드에 온건 맞지만 뭔가 이게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되게 아쉬운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 데뷔를 한다는 게 되게 뭔가 설레고 실감이 안나게도 했던 것같아 그리고 딱 솔직히 말해서 1등 불, 1등이 불릴 때 여태까지 계속 선영이 1등을 했었으니까 당연히 선영이 1등을 할줄 알고 난 그냥 되게 포기를 하고 있었다는 포기라기보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내가 1등이불려서 솔직히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실감이 딱히 안 납니다 연습실에서 연습을 목표의식 없이 막연하게 연습만 했었고 그 연습이 끝나월 월말 평가가 만약에 끝났다면 그 다음 월말 평가를 생각하고 그런 루트였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데뷔를 하면 무슨 모습일까를 상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딱 오늘 엔하이픈이라는 데뷔조 1등으로 이렇게 데뷔조로 돼서 솔직히 지금도 아직 아직까지도 실감이 잘 안나는 것 같고 음 뭔가 이제 하루 돼서 그런지 몰라도 뭘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다 뭔가 연습을 해보면 그때 같이 실감이 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숙소로 왔는데 지금 이 숙소인데 진짜 진짜 엄청 좋다 뭔가 되게 넓고 그리고 침대도 딱 가장 좋은 건 침대를 한 방에서 2층 침대를 다 같이 써서 더 친해지기 쉬운 것 같다 뭐다 같이 원래 친하기도 해 해서 음 딱히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응. 앞으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뭔가 그렇게 딱 오붓하게 다 같이 모여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일이면 드디어 세달 동안 받지 못한 나의 폰을 받는데 일단 폰을 받고 연락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그리고 막 아이랜드를 일단 찾아볼 것 같다 솔직히 지금도 TV로 결제를 해서 아이랜드 1월을 봤다 다 같이 음 뭔가 진짜 아직 딱히 실감이 안 나긴 하는데, 그냥 지금 딱 느끼는 거는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고, 그냥 딱 목표를 어느 정도 딱 이룬 느낌?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원래 맨날 형들이랑 그 아이랜드 할 때도 무대 잘합시다, 이런 무대 잘하자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데뷔를 하면 신임이 되는 거니까 신현상 무조건 타자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게 그런 얘기도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서 근데 꼭 열심히 데뷔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2020년 2020년 8월 19일 9월 19일 정원의 일기 끝